오늘은 낙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끝까지 보셔가지고 소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관은 낙성관지의 준말이에요 낙성식을 한다 뭐 이런 말 있죠 낙, 떨어질 낙즉내 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완성됐기 때문에 낙성 그 다음에 이 관이라는 것은 관하고 지가 재미있는 글자인데 옛날에 청동종이라든가 솥 이런 데다가 음각 양각을 새기는데 그 중에 하나를 관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하나를 지라고 했어요 이 알식자인데 알식자를 지라고도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여기 관이고 지 낙성 그래서 줄여서 낙 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낙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종류를 말하자면, 이 작품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본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고, 그럼 여기 글씨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도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낙관글, 이건 낙관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열심히 해 놓고 큰 작품 같은 경우는 한 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 낙관에서 망치면 어떡하나 작은 글씨더 어렵거든요 이름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서 또이 도장 찍다가 흐리게 찍었다거나 또 한쪽만 먹고 한쪽은 안 묻었다거나 또는 <웃음> 저희 실제 겪은 경우인데 옆으로 찍어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 버린 거죠 실수로 또는 뒤집어 찍는 경우도 그러면 참 자신이 미워지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죠. 그 두려움 때문에 선생님한테 써달라. 이런 것은 작가의 정신은 아닙니다. 이 낙관을 찍는다는 것은 이것이 써지고 이것이 찍히는 순간 이 작품은 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작가와 작품이 이어지는 파이프가 연결되는 겁니다. 혼이 들어가고 책임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작품이 어디 가서 칭찬받으면 내가 기분 좋은 것이고 어떤 부분이 지적받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모든 부담감과 책임감과 기쁨과 그런 것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한 작업이에요. 말하자면 활용 점정이라고할 수가 있죠. 호랑이를 그려놓고 또는 용을 그려놓고 그 눈동자를 찍는 그 마음으로 낙관을 쓰고 찍는 것입니다. 자, 낙관인 즉 도장에는 양각과 음각이 있어요 이름에는 음각 왜 이름은 음각이냐면 은 겸손한 음을 의미하죠 자기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호의 경우에는 이제 활인이라고 쓴 것인데 왜 양각이냐면 은 스승이나 부모나 윗사람이 주로 호를 주었어요 어떻게 살아라 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는 의미에서 양각으로 씁니다 근데 찍을 때는 이름 먼저 찍고 호를 나중에 찍어요 아무래도 이름이 대표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이것도 양각이겠죠 튀어나왔으니까 빛이라고 된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두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유인이라고 해요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은 맨머리맡 옆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빈 허전한 자리에 찍어주는 용도죠 뭐 요, 이건 한글 호를 쓴 거예요 화인이라고 이건 그림과 약간 결합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두인으로 쓸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통 네모난 것이 기본 형태이긴 합니다만 은 이런 식으로 둥글거나 뭐 자연석의 모양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한 글자만 넣기도 하고, 즉 이름이나 호 외에도 이렇게 좋아하는 문구 또는 필요한 어떤 한 단어 이런 것들을 두인이나 유인호 쓰기도 한다는 거, 그게 또 서예의 여유고 재미죠. 자, 인주입니다 인주는 붉은색이죠 도장을 찍든 이런 낙관을 찍든 이런 어던 통에 담아서 소중하게 이 붉은색인 이유가 뭘까요 계약이라든가 또는 이런 작품은 내 것이다 라는 어떤 책임감을 얘기할 때는 음기가 없어야 돼요 나약한 기운 그런 에너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이런 색을 쓰는 겁니다 원래 이사를 가도 안 좋은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팥을 뿌리고 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한번 찍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밑이 너무 부드러워도 굴러나고 그렇다고 너무 유리처럼 딱딱하면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책을 받치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이제 찍는 것을 보여드릴 것인데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잡았다거나 그러면 글씨가 옆으로 나오는 거죠 똑바로 됐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때 묻히는데 여러 번 묻혀야 됩니다 한두 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한 군데 안 묻는 소홀한 곳이 생기면 곤란하겠죠 기분이 개운치 않죠 나중에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봐서 골고루 묻었나 어 묻은 것 같다 싶으면 찍는 것이죠 가령 여기다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끼손가락으로 딱 받치고 여기다 자를 대기도 합니다만는 됐어요 자 여기서 체중을 실어서 제가 지금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한번 동글리고 됐다 싶죠? 그럼 여기 종일 누르고 힘을 빼고 살살살살 드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호를 또 찍겠죠 이 마지막 이걸 찍을 때 이거 그 설렘 이렇게 보고 이름에서 한칸 정도 떨어진 엄밀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적당히 됐으면은 거기서 위아래, 위아래 왼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그리고 천천히 힘을 빼서 싹 들면 되겠죠 하나 뭐 또는 면적에 따라서 좀더 하나 반뭐 두개 이렇게 띄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유인의 경우에 작품 있으면 뭐이런 데서 찍는 것인데 뭐 여기다 한번 찍어 볼게요 이 경우에는 수평 수직이 애매하죠 그래서 그것 좀 애매해도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아래, 위아래, 왼쪽, 오른쪽 돌리고 돌리고 잡고 찬찬 되는 것이죠. 낙관, 글씨나 낙관인의 위치. 작품이 형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옆으로 된 작품. 자, 본문이 쭉쭉쭉쭉 있으면 여기가 낙관이 글씨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도장이 찍히겠죠? 또는 긴 작품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따다 다다 들어가고 낙관이니 들어가겠죠. 또는 정사각형이든 뭐또 다른 어떤 모양이라면 또 원형도 있어요, 부채도 있고 그리고 글씨의 본문이라는 것도 이 정도서 에끝나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또 역시 끝에 하고 낙관. 뭐 여기 두인 또는 뭐 여기도 하나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허전한 자리가 있다면은 이런 식인데. 내용은 뭐가 들어가느냐 이 낙관 글씨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맨 먼저 뭐 올해 같으면 경자년이 들어가요 때 숫자로도 쓰기도 합니다 2020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자, 춘일 지금 같으면 춘이죠 때를 했으면 은 저자 뭐 200이라든가 두보, 시그 다음에 뭐 장소가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장소 어를 씁니다 그때는 어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어자 어디에서? 무슨 재, 무슨 루, 뭐 등등. 옛날엔 그런 게 있었죠. 요즘 같으면 자기 집에 당물를 하나 져어 놓은 것도 재밌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호.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낙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건 풀 낙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호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름만 쓰는 경우도 있고, 두개 쓰는 경우도 있고, 뭐한세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게 할수 있지만 이건 풀스토리로는 이렇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서체. 낙관글의 서체. 예를 들어서 전서. 행서로 씁니다. 낙관은. 전서하고 이에서도 행서로 씁니다. 행서도 행서로 씁니다. 초서는 뭐 행초서로 씁니다.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약간 행기로, 행서로 쓰면 알아볼 수 있고, 초서로 쓰면 알아보기조차 어려운 것이 초서죠. 그래서 이네 가지는 다 행서 또는 행초서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서가 있죠. 해서라는 이해자단정을해 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해서는 낙관 글씨도 해서로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서 작품을 쓰고 나는 아, 행서로 낙관 쓰고 싶어. 그러면 법에 걸리느냐? <웃음>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행이 그렇다는 것 뿐이에요. 이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리고 한글이 있죠. 한글에서는 이제 판본체 작품이 있고 크게 말해서 궁체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뭐 흘림도 있죠. 궁서, 판본 판본체 행서로 씁니다 주로 즉 흘림을 얘기하는 거죠 흘림 궁서는 궁서로 씁니다 마치 해서 같은 거죠 흘림은 또 흘림으로 합니다 행이 흘림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러면 서체는 다 나왔는데 뭐 자유로운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서도 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영어에다 한글로 쓸 수도 있고 그럴 때 대체로 흘림 아니면 판본체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낙관을 판본체로 쓴다고 만들 거 하나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궁서체로 하고 판본체로 낙관을 해도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그때 작가의 재량대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낙관의 예를 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진장, 해서로 쓴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해서 낙관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건 예서. 우리나라 베스트 가훈이죠 성실. 정성과 실속. 성실함. 그래서 여기다는 간단하게 호만 딱 적는 행서로 적게 되겠죠. 예서와 전서와 행서는 행서로 쓴다. 해서는 해서로 쓴다. 네,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자유로운 제가 즐기는 문자도적인 방법인데 이런게 또 자유롭게 흐르면서 따라서 가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식이나 이런식으로나 여기다 도장 하나 들어간다든지 이런식으로 쓸수 있는 세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